그러죠 음, 그만면아하다라 네. 거기 있네요. 이태백이 놀던 다. 개구리 타령 지1 2 3번라그 어, 뒤에 것도 배워야 돼 해갖고. 그래 재밌지. 맨날 불렀만 불러만, 불러만 재미없으니까. 해볼게요. 음. Yeah, <speaking> my love is my l 둥 v e 둥 m on the way. Oh, o 그래서 하... 열 번째 방에서 어어어어어어 시당 어어어어 잡소리 간다시다 간다 간다 아홉 번째 방에서 간다 가가 밖에서 어거거거기야. 어거거 시작. 어, 어, 어, 어. 열 번째 박에서 어거가 시작돼. 어. 거거 시작. 어. 그서 맨날 어어어 어, 어, 어, 해놓고 그한방을딱씩시니까두 번째 박스 나오는 거예요. 금에서 <hypothesutta> 어, <-squutter> 어, 고, 어, 네 번째 방에서 다가 시작돼어야 돼. 간다! 간다! 시작! 아 간다! 시작! 오, 나, 하, 나, 는, 나, 는, 가 내가 오, 나, 오, 는 오, 어 오, 어디 오, 나, 어 나, 오, 디어가 오, 어그 나, 어기야 아 오,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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oh, cool. 바로 내+ 그렇게 아몬 크리오 아몬 크리오 자른다 둥둥어토흐흐웅둥둥으토흐흐둥둥 내+ 내 박자 둥두 번째 건두 박자. 공둥 두두 번째 것네 박자 세 번째 것 근간 네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네 박자 두 박자 네 박자, 네 박자, 네 박자, 네 박자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가면 돼요. 둥둥둥둥둥시작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내 사랑. 동동 동하 동동 동하동둥 동동 동둥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하동둥동하하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동동 둥 Oh, oh, oh, oh, 그럼 두에 요것만 배워도 괜찮아. 아. 어리, 아. 어, 어기야, 두번째 방에서 어, 어, 어, 어, 어기야. 거기까지 내가 한번 넣어줄게요. 목이 안나와도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니까. 여기서 내가 고 오셔야 lazım도야. 돼. 자꾸 들어서. 오늘, 들었어. 오늘 가 가지고 둘러줘, <웃음> 어. <아이로. 웃음> 잘한다 소리 하실 거야. 얼른 옷 입고 이 춤춥시다.